내가 초등학교 4학년 즈음에 겪었던 꽤 소름돋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. 어릴 때 살던 곳이라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지만 목동 부근이었고 아파트가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. 사건이 일어난 그날 아버지, 어머니와 함께 바깥에서 예전 이웃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밤 9시가 넘어서 우리 집인 화곡동 쪽으로 가던 길이었어. 그때 당시만 해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착한 어린이였던 나는 밤 9시였지만 자야 하는 시간이었던지라 아버지 차 뒷좌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. 그렇게 한참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차가 급정거했고 나는 잠에서 깨어났어. 그리고 도로 앞에 사람 형체의 검은 무언가가 보이더라고 자세히 보니 차도 거의 안 지나다니는 한적한 도로에 어느 검은색 승용차와 머리가 모두 헝클어지고 안경은 깨진 채 입술에는 피를 흘린 채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여자가 보였어 그 여자는 다급해 보였고 아버지의 차 앞에 갑자기 뛰어들어 아버지는 깜짝 놀라 급정거 하신 거였지 그 누나는 우리 자동차 창문을 두드리며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고 어머니는 황급히 내리셔서 차 문을 열어주셨어. 그렇게 우리 차에 그 누나가 탔고 어머니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자초지종 물었더니 저 앞에 승용차에 양복 입은 남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강제로 차에 태웠고 이대로 차에서 내리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가 달리는 도중에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상황임을 느낀 우리 부모님은 누나의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 아버지는 다시 시동을 걸었고 출발을 했는데 앞에 서있던 검은색 승용차는 제갈 길을 가는 듯 보였지만 어느샌가 뒤에서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했어 아버지는 이거 진짜 무슨 일 나겠다 싶어서 목적지를 파출소로 바꾸고 방향을 틀었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승용차는 파출소까지 따라왔고 아까 누나의 말대로 검은 양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차에서 내리더라고 누나는 다급히 경찰들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더라고 그런데 그 순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렸던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누나의 뺨을 막 때리는 거야. 아마도 욕설과 함께 뭐라 뭐라 소리를 지르며 때리는 것처럼 보였어. 누나의 안경은 날아갔고 그 아저씨들은 안경을 마구 집밟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경찰들은 말리기는 커녕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더라고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릴 때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저 이상하고 불편한 감정만 느꼈지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본 우리 부모님은 아니 아가씨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나요? 보아하니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인 것 같은데 이 아가씨 저희가 집까지 데려다 줄 거니까 그냥 갈길 가세요.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 어머니가 대충 이런 식으로 말하며 서둘러 상황 정리를 하셨고 결국 어느 아파트로 그 누나의 집에 무사히 데려다 줬어.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그 집으로 다시 찾아갔고 누나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며 인사를 드리더라고. 그 뒤로는 그 누나를 못 봤고, 그 사건도 서서히 내 기억 속에서 잊혀갔지.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. 현재의 나는 성인이 되었고, 얼마 전에 문득 그때의 일이 떠올라서 부모님께 여쭤봤어. 그때 왜 그렇게까지 나서서 그 누나를 감싸주고 집에 데려다 준 거냐. 잘못하면 어머니 아버지까지 위험에 휘말릴 수도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봤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그 누나가 뺨을 맞기 전에 파출소 한편에서 승용차에서 내린 어떤 아저씨가 경찰에게 슬쩍 돈 봉투를 건네는 걸 봤다고 하더라 경찰에게 뒷돈을 주고 입막음한 다음에 그 누나를 납치하려고 했던 거였겠지 우리 가족이 없었다면 그 누나는 정말 큰일 났을지도 몰라. 이 이야기를 성인이 된 지금 처음 들었고 듣고 나니 소름이 끼치더라고. 지금까지 내가 해준 이야기는 100% 실화이고 언젠가는 꼭 말하고 싶었던 나의 잊지 못할 경험이야. 그 누나는 지금 어떻게 사실지는 몰라도 그때가 대학생쯤이었을 테니 지금은 40대 아주머니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 그분이 그때의 안 좋은 기억은 다 잊고 부디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자든 여자든 항상 주변 잘 살피고 밤길 조심해서 다니길 바래